안녕하십니까 일티팀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족대로 자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잡힐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버님 뭐 있어요? 어 <목소리> 아, 그래요? 우리 꼭지 친구들이 좋아하겠네요 뭐, 뭐라 봐요 뭐라 봐? 여, 어, 저기 한참 뒤, 여기서부터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요. 우와, 우와. 가 내려오기 전에 네가 먼저 내려온대요. 아 그래요? 어. 오,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여기 피라미 있네. 피라미. 들어갔어요? 지가 들어가요. 지가 네. 들어가요? 예.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야. 그래. 여기 여기 먼저 보여주세요. 새끼. 아 새끼. 아피라이아잘들어간다잘 아. 들어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어디봐요. 오. 오이거 <웃음> <어이고, 웃음> 바글바글하게 들어간데. 또 있어요? 아 제가 올라가서 그러면 한번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오, 여기. 천천히. 들어가는 게 보여요? 어. 됐다, 됐다, 됐다. 한번 들어주세요. 가지마요. 오! 오. 왜 이렇게 많아? 왜? 아니, 오, 뭐, 뒤에 뭔가 있어, 애들이. 갑니다, 아버님. 뭐, 드로잉이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왔어요. 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와, 이 뭐야? 아, 이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들어가는게 보이나요? 줄 갖는게 <웃음> 안보이는데? <웃음> 안보여요? 봐봐 형 봐봐요 어디봐 안들어갔다고? <웃음> 야 이런 잘못됐네 물고기들이 잘못했어 <웃음> 가요? 어 저기있다 갔어 갔어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바닥을 봐야돼요 모래 뭐가 있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똥고기인데? 보이죠 여러분들 똥고기 배가살이. 어 여기 아빠 배가살인가? 피라미인가 아유 이게 피가 담긴데 여기 다 자고 있네. 자고 있어. 어, 사살 내리 뭐라 봐 저기서. 저기서? 어. 뭐 엄청 자는데 어, 어. 얘네들. 아이고 얘 지가 막 지들이 막 들어가네. 뭐야? 불을 비치니까 지들이 들어가요. 자고 있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들, 검은색이 다 다슬기에요, 다슬기. 야, 다슬기 밭인데? 아빠, 여기 다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요 여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지. 그런가 봐요. 오 다슬기가 엄청 많네. 다 까매. 다슬기, 다슬기 해장국 먹어야 되는데. 다슬기 해장국이 좋다. 네. 여기 좀 깊은 데로 가보자. 깊은데? 너무 깊은데? 좀 깊어요. 오, 여기 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리 여기, 이렇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기여 이야~~ yeah! 뭐야 뭐야 뭐야 많다. 뭐야 아, 뭐야 수, 뭐야 뭐야 딱 다른 수수미꾸라들도 있었고 대가사리에다가 대가사리. 수수미꾸리에다가 뭐 이야 다슬기도 잡혔네 수수미꾸리는 못 봤는데 수수미꾸리 <웃음> 그러니까요 에이 얘는 희한하다 이게 사람들은 잘 안뛰는구나 자와 많다 많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거기 여기 보여 여기 그 뭐라봐 어딨어요? 아 수, 엄청 많은데 여기 바닥에 뭔가? 맞죠? 물어봐, 물어봐. 어 여기 뚝지도 있어 아빠 여기 뚝지도 있어? 어 여기 뚝지 있어 여기 배가 사례있는데 앞에 그래요? 응 어, 물어봐 어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이게 모래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오렇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디보자 와 어, 새끼들, 새끼들 엄청 잡혔네 뚝지는 안 들어갔는데? 뚝지는 살았다 야. 아, 뚝지 어디갔지? 어? 새끼 피라미드 엄청 많은데요? <웃음> <피라미들 엄청> <웃음> 뭐라 볼까요? 들어가고 있어요. 가보요. 야, 뭐야 이거? <웃음> 멸치대요, 멸치대. 가득이도 잡으셨네요, 아빠. 엄청나다야. 어, 야. 아, 이 새끼 피라미들이 엄청 많아. 여기 가에가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벌레도 많아. 나 벌레 지금 세 마리 먹었어요. 여러분들. 제 자꾸 얘기하니까 벌레 세 마리 먹었어요. 천천히 천히 오, 뭐야. 정말 점프 뛰는데? 됐어? 어, 여기, 싸우네, 싸 응. 이야, 오, 어, 어, 납자루. 뭐야? 납자루가 엄청 많네? 그니까 여기 납자루가 엄청 많네? 납자루가 있다는건 조개도 있다는거죠 조건 저도요 뭐 잡혀요 아빠? 아 피라미들만 잡혀 피라미들 밖에 없어요? 네. 어 차라 차라 차라 차라 차라 어디? 거짓말 거짓말 <웃음> 거짓말이 싫어 <웃음> <웃음> 엄청 밑에 여기 엄청 큰거 있는데? 어이 깊은데? 깊어 그래도 몰아가 몰아가? 오오 오물오 오오오 몰고 있어요 더가더 가? 더 아, 가? 그래, 가? 어. 들어와 이제 들어와? 딱 어. 깊은데? 아아 <웃음> 빠 <까봐>, 깊어 <웃음> 야 이거 엄청 깊다 뭐 있어요 이거? 아, 뭐 박아서 <웃음> <방금> 뭐가 튀기란다 <튀김한다>. 오오오 <웃음> 어, 어, 어, 나 오오오 오 어. 어. 어, 그럴 뻔했어 뭐 깊이만큼 많이 잡히진 <웃음> <나>, 않았어 그러니까요 <웃음> 깊이만큼은 많이 들진 않았네 아 벌레먹었어요 아빠 벌레먹었어 아뭐 많아요? 아, 그래요? 뭐야 뭐야? 한사로 잡혔다 이거 잡았다고요? 어와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 기가 막힌다 마먹으한바퀴쓰좀 잡는다 어머머머머아야야또눈맞이빠했어어이 아, 뭐야 맘먹한쓰잡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온 겁니다. 와, 이 넣어볼게요. 야, 밤 낚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잡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갑니다. 와, 와, 많아요? 응. 음. 다들 기도 많아요, 아빠 여기. 와, 오 많이 잡긴 했구나. 아주 많아 보이진 않아. 그래요? 어항이 너무 커가지고 맞죠? 어. 여기 보면은 어, 백가사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납자루도 보이네요. 납자루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대부분이 피라미인 것 같아요. 여기도 피라미, 여기도 피라미, 저기도 피라미. 음, 납자루가 좀 되게, 되게 생겼다. 그리고 요즘 좀 잡은 것 중에 좀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 오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수컷 납자루인데 엄청 통통하죠. 색도 엄청 예뻐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똥똥이 <웃음> 부끄러운가보다 쟤네는 쏘가리 무서운 줄 모르고 쏘가리한테 가있어 뭐야? 쏘가리한테 가있어요? <웃음> <저> 쏘가리한테 몰려가있어 <몰래 웃음> 쏘가리랑 뚝지? 쏘가리가 거먹었어 응 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잡아주신 쏘가리예요 나머지 세마리는 제가 살려줬고요노크일란다 쏘가리 옆에 가면은 근데 뚝지가 좀 큰거 같지 않아요 아빠? 컸다, 맞죠? 음. 뚝지가 좀 컸어요 여기 있는 지금 껍지뭐퉁그 뭐야 뚝지 이런 애도 엄청 컸어요. 다슬기도 컸어? 응, 음, 그러니까 다슬기도 크고 우렁이도 컸어요 여기. 어, 우렁이도 <웃음> 많이 컸네. 그러니까요. 우렁이 보여요? 우렁이 한번 보여주세요. 음. 우렁이도 컸어요. 많이 커요? 네. 네. 엄청 많이 컸어. 와, 우렁이도 손바닥만은. 다슬기가 이렇게 크냐? 크면... 그러니까요. 다슬기가 정말 음. 크네. 음, 우렁이가 되게 생각보다 빠르네요, 아빠. 그러게. 엄청 빨라. 우렁이는 왕창 키워봐 <웃음> 아, 그 우렁이 키우면 있긴 다먹을거예요 음. 우리 꼭지하우스에 좀 있나요 애들이? 꼭지하우스에 좀 들어갈까? 어 여기 다 모여있다 얘네들도 이런 구석진들 좋아해가지고 낯선니까 이제 들어갔구나 음, 여기가 좀 수울 때가 많으니까 좋다. 아, 음. 아 꼭지 여기 있네 꼬랑지 보이죠 여러분들 <웃음> 꼬랑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가도 여기 꺽지 아파트에 어 우리 꺽지 친구들이에요 안녕 꺽지야 <웃음> 이렇게 붙어있냐 꺽지들이 오, 귀엽다 여기도 꺽지 친구들이에요 어, 엄청 많다 엄청 어, 여기 여기 세입자 피라미 세입자에요 피라미 세입자